어머 어머 어디서 있어? 어. 어. 어. 어. 이만요승리 잠만 년인데? 히라씨가 엄마 되냐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되지. 누구 전화인데? 안녕하세요. 우리 생일을 맞은 히라씨 남편 <목소리> 달정이라고 합니다. 남편이냐고. 예, 남편입니다. <웃음> 에펙 하고 있었어? <웃음> 응, 에펙 하고 있었어. 방금 챔피언 먹어 칭찬해줘! 와! 와 와! 기물로 <웃음> <와> <웃음> 챔피언 먹여줘. 어? 에펙 구 피어 먹으면 렌즈치킨 퍼포먼스 합니다. 오, 연해 개고수. 나찐네 아니야, 아니야 no. 바비션 아 운전비 감사합니다 제가 잘 모셔드릴게요 어, 다 어, 어. 어, 운전비 받았으면 나 익맨 한번써볼까 어? 잠깐만 선생님 익맨으로 탑승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알았어 내가 플랫라인을 발견놓고 바꿀게 오케이 나붓피는 모시기도 있지롱 어 그럼 쓸만한데? 내 손이 쓸만하지 않을까? 아씨 에임 좋잖아 어허 자신감을 가지시게 버렸어 오케이 okay. 오케이 <웃음> okay. 아주 쉽게 버렸군 오케이 오케이 왼쪽에 발소리나네 오보갑이야 아프다 세파만 남은 것 같은데? <목소리> 오야 오야 오야 아, <목소리> 이게 누웠네 일하고 선선히 해도 돼? 히라 희라, 히라고 어 히라고 히라고 히라고 히라고 진짜가네 여기 있나 여기 저기다 어디네네 저기 저기 저기 저기 히라고 히라고 음, 어 저기 음 그쪽이 있지 히라고 비자짜지가 어, 이거 토판에 아니야 플래그걸즈.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오호. 있호 음. 왜 빨간 게야, 조심.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 아이고 구워진다 안 구워진다 안 구워진다 괜찮 괜찮 우리 저 시야 쪽 먼저 봐주자 아이고 물렸구나 오, 오, 오. 오, 오. 와 발키리 갯빈데 발키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히라고 할게 잠깐만 여기 하나 높여서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한팩이야 황팩이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나이스 할케이 라스트다 오케이! 마야 뭐야! 대박! 뭐야! 와! 뭐야! 뭐야! 와, 와, 대박! 대박! 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뭐다 뭐야! 뭐야! 뭐다 뭐야! 뭐 내가 렌즈 찢을려면 안경을 가져와야 되는데. <웃음> 아웃팅 갈기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돼 멈춰. <웃음> 아니 진짜 아웃팅 안돼 멈춰.